안녕하세요. 로지 드로잉의 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 그 3학년 때 이상봉 디자인실 해외 컬렉션팀 인턴으로 합격해서 일했던 이야기랑 인해서 이제 패션 디자인을 그만두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어느 사람 때문도 아니고 어떤 상황때문도 아닌 온전히 그냥 저의 경험과 고민을 통해서 내렸던 결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영상에도 나와있긴 한데 저는 1년 동안 편입 준비를 해서 세종대, 동덕여대, 건국대 등총 6개 학교를 합격하고 그 중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인 세종대를 들어갔고요. 이제는 졸업을 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가고 싶었던 전공을 선택을 하고 정신없이 학교를 다녔는데 편입이라는 게 3학년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학년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패션 디자인과가 전공이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3학년 수업을 들으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회화과가 원래 전공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3학년 수업을 듣기가 살짝 벅차기도 했어요 3학년 수업도 듣고 1,2학년 전공까지 전부 다 들으려고 하니까 과제도 하고 시험도 보고 정말 정신이 없는 거예요 3학년 수업을 올 전공으로 듣고 거기다가 1,2학년 전공을 전부 다 들으려고 하니까 진짜 쉴틈 없이 1년 동안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편입만 하면 은 인생이 되게 <웃음> 순탄하게 굴러갈 줄 알았는데 또그 다음 관문을 위해서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남들 다 하는 것들 이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과제에만 치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을된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원하던 학교 교문을 들어가는 일이 정말 행복하기도 했고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체력적으로 힘들더라도 힘든 것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제가 너무 열심히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한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혼자 유럽여행 다녀오고 휴식도 취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의욕도 생기고 이것저것 막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과사무스 옆에 있는 벽보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리스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상봉 디자인실이 써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넣어보기로 했는데 분명히 장난처럼 그날 이 신청 마감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진짜 이상봉 디자이너가 한창 막 김연아 선수 그런 피겨 스케이팅 옷도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한창 막그 다음에 한창 막그 한글 디자인으로 유명했었던 때여가지고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거를 제가 진짜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랑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말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지 그냥 대학생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인턴을 뽑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저는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벽을 보게 된 거고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너보자 라는 그 무대보 정신이 저한테 되게 큰 이런 하나의 기회를 준거 같아요 그래서 되긴 됐는데 진짜 웃긴 거는 제가 이거를 준비를 따로 한게 아니고 이때 제가 대학생이 뭐 이력서 같은 거를 뭘 써봤겠어요 그래서 이 이력서를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냥 다운받은 거를 가지고 부랴부랴 쓴 다음에 그 사진도 있잖아요 진짜 그것도 막 부랴부랴 그 전공실 중에 되게 빛 밝은 데를 가가지고 소체한 얼굴로 그 핸드폰 카메라로 셀카를 찍어서 보냈어요 셀카로 한글97에 있는 그 사이즈 조절하는 걸로 포토샵도 아니고 그걸 조절해 을 가지고 사진 집어넣고 이력서 그냥 집어넣고 포트폴리오는 편입할 때 썼던 포트폴리오 파일이 다행히 있었어 가지고 그거를 pdf 파일로 저장해 놨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바로 제출을 한 거죠 그 교내에 있는 복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복사실에서 진짜 부랴부랴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냥 넣어만 놓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방학이 되고 한몇주 지났나? 근데 갑자기 방학 때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문자로 합격이 됐다고 이제 합격 문자가 온 거예요 처음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 이게 그냥 이 프로그램이라서 대학생들은 다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휴학하고 그 다음에 유럽여행 도 다녀오고 방학 때 이제 쉬다가 인턴 합격이 돼가지고 3개월 동안만 인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계속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3개월 이상으로 더 휴학하고 살수 있냐고 여쭤보긴 했었는데 3개월 이상을 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그 월급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가지고 3개월 이상 하면은 그 당시 한창 그 이슈가 됐던 열정 페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를 받게 되는 게 돼가지고, 1월 1일 딱그 새해, 딱 나이를 새로 먹는 그 날에 첫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딱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청담에 어딘가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고, 사무실이 건물 하나였어요, 다. 그래서 건물이 아마 6층인가? 4층인가? 뭐 아무튼 기억은 안 나는데, 1층은 쇼룸이었고 2층이 재봉 같은 걸 하는 재봉실이었고 3층도 뭔가 작업하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그때 출근을 4층으로 했는데 다짜고짜 이제 2층으로 다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직원 전부 다. 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완전 어리버리하게 그때가 첫 출근이었어가지고 맨 뒤에서 진짜 막 보고 그랬는데 그날이 아마 새 첫날이었어가지고, 그 이상봉 디자이너님께서, 어, 약간 새해 인사 같은 걸 해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상봉 선생님을 처음 뵙고, 그때 처음으로 같이 뽑히게 된 인턴들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걸 넣었는데 붙은 게 이상해가지고, 당연히 넣은 사람들이 우르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턴이 딱4 명밖에 없던 거예요. 저 포함해가지고 일단 한 명은 세종대 패디과를 나온 저였고, 그 다음에 한 분은 홍대 패디과를 나왔던 언니고, 나머지 두분 중에 한 분은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패션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졸업하신 언니 분이 계셨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분은. 파슨스의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꿈꾸던 솔직히 제가 세종대 가고 나서 센트럴그 세인마틴 학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 영국에 있는 그학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거기를 졸업하신 그 언니도 너무 신기했고 파슨스를 다녔던 동생도 너무 신기했고 홍대 패디카를 나온 그 언니랑 제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게다가 사무실에는 이상봉 선생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과장님, 선배 디자이너분들이 한세 분, 네분 계셨는데, 아, 한 여섯 분 계셨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하셨던 분이 두분 계셨고, 그 다음에 한 분은 드레스 하시는, 담당하시던 선배는 어, 서울대 의료학과 나오셨고, 저랑 동갑이었던 선배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그분을 공모전에서 어떤 옷 만드는 공모전에서 1등을 해서 뽑힌 거예요 또한 분은 일본에서 유학생활 하다가 디자인하시는 그분 계셨고 그리고 또 이런 격리 같은 거 하셨던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처음 가실 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사이에 있다는 게전 솔직히 진짜 1년 전까지만 해도 패션의 패자도 몰랐던 배학과 학생이었는데 편입 준비해서 한 거라고 는 솔직히 그림 그리고 이론적으로 배운 거랑 그 다음에 또 학교 와가지고 부랴부랴 전공 수업 들은 거 그게 다인데 제가 갑자기 가서 하려고 하니까 되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기가 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편입 당시 배웠던 그 공부들이 되게 저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 된 것도 있었고 계신 분들도 다 졸업하신 분들 아니고 저랑 같이 학생이셨던 분들도 계셨고 해었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와 모든 도전을 해봐야지 되는구나라는 것도 깨달았고 진짜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그게 저의 첫 패션 쪽 취직이었는데 솔직히 패션 디자인을 하셨던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 이 처음에 패션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되게 다양할 거예요 옷이 마냥 좋아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들어갔지만 막상 하니까 또 재밌어 가지고 계속 하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앤 n 서웨이가 나온 그 영화인데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패션 디자인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패디컬을 가게 되고 일도 그런 쪽에서 하게 됐는데 막상 그 디자인실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 정말 수많은 천들이 있었고 거기서 열심히 계속 제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고 디자인실에는 인턴을 위한 책상 따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맨날 출근을 하면은 자리가 아닌 어떤 구석 어딘가에 의자에 앉아있거나 자리 없이 전전했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 내 자리가 생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니자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시작은 이제 이상봉 선생님의 커피를 드리고 다른 선배 디자이너들 자리를 조금 청소를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과장님이나 다른 선배들이 오늘의 할 일을 알려주셨거든요 인턴으로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은 패킹이었어요 수출하는 옷들을 패킹하는 게 일이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저희가 다 포장을 해서 수량을 맞추고 박스에 넣고 했던 게 저희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그 창고에서 그거를 하면서 와 이걸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인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그 당시 저는 그래도 국가지원금 받고 일을 해서 큰 불만 없이 다녔지만그 당시 열정패이를 받고 다녔던 분들은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죠 왜냐면 다들 그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점심도 거기서 먹어야 되고 하는데 교통비를 쓰고 점심을 먹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진짜 더 썼으면 더 썼지 진짜 말 그대로 열정페이라는 게 젊은이들의 열정을 그렇게 싸게 산다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진짜 솔직히 그러면 안 되죠 젊은이들이 더 그쪽으로 일을 하, 하게 하고 싶고 더 그런 쪽으로 희망을 갖고 열정을 갖게 하려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고 원동력이 생길 수 있게끔 북돋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아무리 젊고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있다 한들 저희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근데 그 조금 받는 기준이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진짜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일단 주된 업무가 첫 번째로는 해킹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많이 했던 일이 동대문에 천대로 가는 거 그다음에 결제하러 가는 거 그러니까 확실히 학생 때랑 다르게 업체 이름을 달고 가니까 대우가 정말 달랐어요 학생 때는 진짜 막뭐 스와치 달라고 그러면은 아뭐안 준다 그러고 뭐 달라 발주서 보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확실히 회사를 다니니까 업체 이름을 대고 당당하게 스와치 요구를 할수 있잖아요. 차도 내주고, 과일도 주고, 대우를 진짜 잘해줬어요. 그렇게 처음 떼는 거 외에도 학생 때 많이 가보지 못한 뭐 자수, 뭐 염색, 뭐 수작업 같은 거, 싸게 단추 같은 거 하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 때보다 정말 더 폭넓게 그런 걸 알아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쇼가 있는 날에는 같이 따라가서 뭐 옷도 들고 가고 모델들 옷 입히는 것도 도와주고 그럴 땐 이제 연예인들도 보고 그랬는데 진짜 따라가는 날은 거의 100% 야근이고 한 번은 룩북을 찍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저희 인턴 중에 한 명을 모델로 썼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그 중에 제일 말랐어가지고 얼굴만 모델을 쓰고 몸을 제 몸으로 쓴그 임시 룩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속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속옷을 입으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또막 완전 되게 부드러운 천이었거든요. 진짜 입는 그대로 다 비치는. 그래서 제가 좀 난감해하니까 니플패치도 아니고 무슨 종이테이프 같은 걸 주셔가지고 없으니까 되게 죄송해하면서 주시긴 했는데 근데 진짜 저는 그 당시 나이도 되게 어리고 전문 모델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좀 약간 낙하...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민망했던 것도 이제 예쁜 옷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뭐 얼마나 또 되겠냐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생각하면 재밌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아랍 쪽인가? 그런 데에서는 이제 되게 화려하게 보석 박힌 드레스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쪽에서 보석 박힌 드레스를 잔뜩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레이스 꽃 위에 보석을 하나하나 붙이는 거였어요. 그 다리미 위에 보석을 올려놓으면은 그 바닥 쪽이 부풀어 오르면서 본드가 이렇게 녹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루 종일 출근해서 거기로 막 가가지고 그거만 붙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컬렉션 시즌이 와서 쇼에 올려야 될 옷들을 이제 컨셉을 잡아야 돼서 한창 분주했는데 어느 날은 인턴들을 싹다 불러가지고 컨셉 보드랑 이런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진짜 전문적으로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네가 이제 아직 대학생인 친구들도 있고 졸업한 지 얼마 안된 학생들이니까 좀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내봐라 해가지고 어, 디자인 컨펌도받고 진짜 막 학교처럼 약간 과제처럼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디자인을 하나하나 다 봐주셨었는데 음, 제가 디자인을 정말 여러 개를 해놨었거든요 약간 그냥 반응은 크게 없었어요 그냥 안되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디자인한 그 모티브 중에 하나가 컬렉션에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루엣까지 100% 제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모티브 자체가 딱 제가 생각한 거였거든요. 약간 좀 착시현상 같은 거에 그런 전통적인 거를 접목시켜가지고 프린트를 한 거였는데, 흔한 게 아니고 딱 제가 그때 했던 거였어요. 저희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참고를 해서 하시려고 뭐 하셨던 것도 있겠지만, 저도 그냥 칭찬 한마디라도 그냥 해주시고 올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그 당시에 거기 회사 소속 인턴이었으니까 되게 영광스러웠던 경험이었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디자이너 선생님이 되게, 되게 인간적으로 좋으셨어요.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 토요일도 출근을 했었는데 확실히 그땐 첫 출근이니까 스물 20뭐 20대 초반인데 뭘 알겠어요. 그냥 하라면 하고 그 당시에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를 하는 그런 디자이너 시위였으니까 뭐든 좋았죠 차장님도 되게 성격이 좋으시고 정말 저희한테도 인턴인도 되게 잘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기억에 남아요 그분도 그렇고 진짜 이상봉 선생님도 정말 막 저희 토요일에는 저희께 남아있으면 막 밥도 먹었냐고 물어봐주시고 밥도 막 사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같이 진짜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이제 저희를 모아서 더할 거니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제가 하면은 나중에 여기서 취직도 하고 뭐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도저히 그 열정 페기를가 받으면서 다니기에는 저는 좀 그렇게 저한테 적성에 잘 맞는 일이었다는 라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그냥 계속 자리도 없이 떠돌면서 그나마 앉을 수 있는 곳은 창고에 있는 패킹하는 소파 거기 고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원하는 대학도 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열정에 대한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조금 그랬고 그리고 또 동대문을 하루만 멀다 가다 보니까 동대문 디자인실 그 창고 이렇게 왔다 갔다 너무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간지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비염도 막 없던 게 생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최종적으로 한 생각은 진짜 내가 인턴 마치고 올라가서 막내 디자이너가 됐을 때그 모습이 아마 현재 막내 디자이너 분, 선배 분의 그 모습일 텐데 모습이 과연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한 그런 깊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계셨던 디자이너 분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분들이 왜 계속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뭐 어떤 분은 그냥 여기서 계속 다니다가 대기업이나 뭐 이런데로 이직할 목표를 가지고 다니셨던 분도 계셨고 아니면 그냥 개인 브랜드를 열고자 배우다가 열겠다는 분도 계셨고 짧은 시간 동안 다녔지만 깨달은 게 많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정말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들과 현실이 정말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약간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 좀 놓아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생각을 바꿨는데 이제 제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했던 걸 생각해보니까 패션 일러스트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일러스트 수업도들 A를 맞았고, 그다음에 컴퓨터로 하는 그래픽 작업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것도들 A를 맞았고. 결국에는 졸업 후에는 저는 패션 쪽으로 취직을 찾지 않았어요. 패션 쪽으로. 그래서 치... 패션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한 3년, 4년 정도를 이제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도저히 회사를 <웃음> 다닐 수 있는 체질은 아닌 것 같고 패션 일러스트를 제가 회사 다니면서도 동시에 막 가르치는 걸 했었어요 사이드 잡으로 그래서 그런 과외나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차라리 그냥 조금 덜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패션 일러스트나 그래픽 쪽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런 그림 그리는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게 돼요. 그래 아마 제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아마 반반일 거예요. 여행을 좋아하셔가지고 구독을 해주셨던 분이거나 아니면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혹은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꿈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구독을 해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대학생일 때처럼 이런 패션 디자인에 대한 환상을 가졌다가 혹시나 현실을 마주해서 저처럼 너무 쉽게 포기를 한다거나 마음을 바꾼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짧지만 뜻깊었던 경험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은 계획을 할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